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힘들게 노동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됐지만 산업재해의 문제는 결코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부끄러운 자평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경영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대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 여기에 중심을 두고 국민들의 눈물 흘리는 현장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인입니다. 저는 우리 당노동존중실천단의 중대재해 TF팀장으로서 우원식 의원과 님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책임졌었습니다. 국가의 존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동안 기업들의 탐욕과 잘못에 의해서 벌어진 재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의원과 제가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만든 법이긴 합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토론회를 통해서 꼼꼼히 잘 준비해서 앞으로 있을 시행령 제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27일 오후 1시부터고요. 여러분들도 박중인TV에서 함께 지켜봐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